경차 사고 자발 뭐, 구간이 줬죠? 오늘 호캉스 가요. 호캉스. 사실 오늘 뭐 호캉스보다는 친구가 생일이어가지고 주차 위반 단속 구... 어, 호텔에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겸사겸사 호텔로 파티를 하러 갑니다. 삼백 미터 우회전입니다. 제가 에스포아에서립 제품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 제품 이번에 이거 구매했어요 에스쁘아 클래시 지금 입술에 올린 건데 저 완전 입술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바르려고 구매를 했는데 음 요거 요거 요거 아주 그냥 괜찮은 거. 친구 먼저 만나야 돼서 지금 친구 먼저 만나러 가고 있어요 친구네 집이 너무 예쁘게 꾸며놔가지고 여기가 완전 겉셀 맛집 겉셀 맛집이에요 오늘 저는 저희가 오늘 베이지 톤으로 컬러를 다 맞추기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베이지 약간 누빔 반바지에 반팔 니트 이렇게 입고 왔고요 오늘 목걸이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왔는데 저번에 리뷰에서 못 보여드렸던 아크미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최애 목걸이 요거를 하고 왔어요. 최애 목걸이 요게 또 포인트가 있어서 원래는 요렇게 하는 건데 전또 요런 거 심심해 하니까 살짝 이렇게 해서 착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너무 포인트적으로 이뻐가지고 요즘에 잘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챱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포인트로 제가 니삭스를 조금 내려가지고 루즈 타입으로 좀 꾸며봤고요 약간 브라운 컬러로 해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요게 아브라함 문이라고 해가지고, 울 100% 들어간 자켓인데, 이게 조금, 울이 100%라서 그런지, 좀 약간 탄탄한 느낌이 되게 들고, 물렁물렁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이게 각이, 각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이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것도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베이지에 브라운 포인트 줬고요. 그 다음에 신발은 또 베이지 컬러에, 베이지 브라운 컬러의 부츠로 포인트를 줘서 전체적으로 이따 거울샷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여기 출시가 돼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출시되자마자.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입술이 엄청 건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글로시 타입으로 구매를 했는데 특히나 원래 요거는 그냥 글로시 같은 경우에는 로앤 제품을 구매를 할까 했는데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출시가 돼서 바로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품은 컬러가 하나가 더 출시가 됐는데 이미 로지한 느낌으로 컬러가 출시가 돼가지고 제가 같이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또 약간 로지한 느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게 약간 틴트 느낌이 나면서 되게 촉촉하게 딱 스며드는 느낌이라서 이게 되게 가볍게 발려서 되게 좋더라고요. 발색이 너무 투명하지도 않고 적당한 발색이라서 살짝만 올려도 컬러감이 되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표현이 돼서 제가 오늘 입술에 올려봤어요. 약간 너무 오일리한 느낌이 아니라서 그냥 촉촉하게 딱 입술에 스며든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되게 딱 밀착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와인을 살짝 머금은 듯한 로지한 느낌 요런 느낌이고요 요거는 글롯인데 로 요렇게 보면은 블루와 퍼플의 그 펄들이 짜잘하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또 입술에 올리면 그래서 조금 더 나는 볼륨감이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더 입술에 올려서 유리알 같은 입술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음. 이 친구랑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음 입술 너무 예쁘다. 음 어떻게 글로시 하나 올렸는데 입술 차이가 장난 아니야. 음. 이 친구랑 커피 한잔 마시고 저희 이제 마트 갈게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와가지고 좀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저희 호텔로 이동 이동 이제 나왔어요 이제 우와 이제 요거 들고 이제 저거 구매한 거랑 같이 가지고 안 해보자. <웃음> 와, 미쳤다! 야 미쳤어! 크기, 크기 봐! 와 크기! 와야 우리 빨리 가서 먹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가자 가자 가자! 너무 배고파. 어, 냄새가. 어. 저 이거 먹을 거예요. 너무 배고파. 자너 하나 하 자. 내가 열어줄게. 응. <웃음>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오. 미쳤다. <웃음> 와, 와 야, 야, 장난 아니다. 미쳤다, 진짜. 와,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거, 와. 봐라. 미쳤다. <웃음> 야, 미쳤어. 맛있어? 응. 음. 야, 치즈 넣어 완전.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음, 그 리코타 치즈. 음. <웃음> 원래. 요런 거 맛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먹는 게 이렇게 먹는 딱한 조각 나한입 우리가 한 입짜리 우리 우리한테는 한 입이잖아 이거 한 조각이 아니라 그냥 한 입이에 한한 입만 먹고 갈게요 여러분 한 입만 음 맛있어 음 안에가 엄청 푸짐하다 그러니까 이거 인기 있더라고 <웃음>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미쳤어. 진짜 크다. 에이, 근데 이게 2만 원도 안 하잖아. 응. 음. 거의. 와. 미친 비주얼. 음. 한잔다고 있으니까 이제 준비하고 가볼까? 그냥 적당히 예쁘지? 응. 음. 이제 갑시다. 호텔. 렛츠 고. 렛츠 고. 이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회전다 어? ]네. 아니 별거를 귀엽... 드디어 도착했어요. 아, 새로운 친구는 없네. 별... 새로운 안 될까? 미안 여기는 파우더룸 이렇게 시계 돼 있네 드레스룸이랑 여기는 이렇게 가울이 익이자동으 어. 방에 비해 TV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응. 자, 자 자동문 열어주세요 <웃음> 자동문 <웃음> 저기야 자, 자동으 다시 닫아주세요! 자동 커튼! <웃음> 손가락 겁나 보여. <웃음> 어, 비행기! 어! 비행기. 여기 비행기 뷰네 비행기 뷰네 여기. 노을이야, 노 노을. 여기 이쁘다나 이것만 잘라줘. 어, 비행기가 방금, 보이네. 방금 비행기 응. 내렸는데. 음. 그 정도야? 어, 나 피자 너무 맛있게 먹었어. 원래 피자 먹고 나서 난 먹었으니까 다이어트 요거 챙겨먹어야지 피자를 안 먹으면 안 돼? <웃음> 아니야 피자를 안 먹을 수 없어 전화다이에이에이 <목소리> 되게 이렇게 발포가 탄산처럼 <목소리> 이렇게 올라와요 <목소리> 주문하게 요즘에 요거 제가 먹고 다이어트 보조제로 먹고 있거든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맛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기름진 음식 먹고 나면 제가 먹는 게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하나는 샤인 머스캣 맛이고 하나는 약간 복숭아 맛 같은 맛이 나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하나씩 줄 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먼저 고르는 가위바위보? 걸로 내가 이겼어. 먼저 골라 뭐 근데 뭐가 좋아? 일단 한입 먹어볼래? 응. 똑같은 거지 아 맛이 맛있다. 달라 하나는 샤아 먹고 하나는 핑크 이거 복숭아 맛 맛있지? 응. 맛있지? 어때? 네, 맛있어? 맛이 어때? 맛있어. 어? 이게 복숭아 맛이야? 응! 음, 그 무슨 맛이야?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니까. 내가 냥먹어 응. 게요 복숭아 향이 왜안 나지? 저, 죄송한데 한입 드시라고요. <웃음> 아니 까 이거 원샷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원샷 하셔도 돼요. 맛있어. 그치? 무슨 향이야? 아니 향을 말해줘! <웃음> 복숭아 아니야? 그치 복숭아 맛이지? 근데 자몽과 복숭아 그 어, 서핑 맛이지? 어 자몽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여기, 여기. 자몽이랑 복숭아 사이야. 그때, 딱 복숭아는 아니야. 그래, 어. 자몽, 자몽. 약간 신맛이거든. 자몽. 맛있어, 상큼해. 어. 피자 한입 드시고 이거 한입 드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응, 그래. 고마워. 이렇게 사이좋게 고마워. 하나씩 먹는 걸로. 이야. 우리 다이어트 해야 되거든. 다이어트. 다이어트 좋아요. 어? 딱 주세요. <웃음> 음. 그다음귀도 대기층 하던데 어, 공식적으로 그 공식 그. 음. 10... 그니까 좋지. 13진 좋아. 나13 응. 13 보고 바르잖아. 응. 잘 나와. 허? 야 미쳤어 미쳤어. 어, 너무 잘 나오네. 여기 너무 예뻐요 진짜. 사진 찍기 너무 좋아. 사진 맞지? <웃음> <웃음> 여기 산책로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진짜. 거의 단풍 구경 안 가도 될 정도 <웃음> 바지만 맞으면 돼 그래 맞지 어? 괜찮은데? 그래도. 야 잠깐만. 좀 짧네. 카자마로 왜... 바꿔야겠어. 그 매니저님이 음식이. 음. 음. 음. 그랑 셀카랑... 음. <웃음> 아, 아, 넘버, 아, 넘버 원. 저기 넘버 투. 넘 3, 넘버 4. 생일 축하합니다! 어 돼. 좋아. 자. 이거 뭐지? 꼬마! 괜찮아. 그래? 응. 매콤해서. 음 맛있지? 난 유부가 너무 맛있어. 그리고 사장님, 나를 너무 좋아해. 서 3년 됐대, 3년 됐어요. 너무 좋아요. 완전 무작정 단데, 누나 좋아하는 거, 누나 좋아하는 향 거의 있을 거야. 약간 그런 담배, 그런 거. 아침에 보니까 이쁘다. 우리 <웃음> 셋일 트 있잖아. 어맛있겠다에 맛있다. 맛세다 맛있다. 음있다러드 야.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어디 가면 줄 서서 거... 맛있게 먹고 이제 갑니다 안녕 안녕 우리의 즐거운 생일 파티는 여기서 마무리 <웃음> 나 이길 것 같아